해줍시다. 네. <웃음> 64점. 네, <웃음> <No. 웃음> 64점까지 내려갔어. 그래, 1승 1승 얻고 두 판졌는데 1승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게임하면 되죠, 이제. 아 남이가 생각보다 아픈데. 죽인다. 남이 너 내가 죽인다. 퍼플이 상자를 찾았어. 남이 어떻게 쓰나 보자. 남이 킬 대시 어때요? 나보다 높습니까? 3.12? 아, 3.12라고? 내가 더 높네. 어 아우, 미친! 아, 개 놀래라. 아, 놀래라, 씨. <웃음> 내가 더 높네. 아, 짜증나. 혼내주려고 왔는데. 너 내가 육략돼 봐. <웃음> 아, <웃음> 아파. 도벽을 너무 많이 줘. 그냥 집 가면 안 되니? 그냥 집 가, 집 가. 아, 아, 아, 아, 진짜. 아, 짜증나. 아, 때리고 싶은데 너무 짜증나. <웃음> 아 이거는, 이건, 아아 아, 이제 너무 귀찮아요 저거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 너무 때리고 싶은데 따져보네 이건 남이가 잘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<웃음> 알겠어 있을게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내 노력을 몰라주다니. 왠? <웃음> <뒤에는. 웃음> 맵안 봤다. 아씨 나미한 써버렸어 <웃음> 다 죽었는데? <웃음> 아 여기서 홈소를 다 듣네? 그럴 바에 레오나 래 오, 많이 죽는 거야? 제발 한 판만 한 판만 이겼으면 좋겠어 아, 이거 노틸 한번 해봐 아이씨, 빡치니까 노틸할래 <웃음> 아, 나 노틸 자신 없어 해봐 한번 나 노틸을 순맹인 처음 가져 나간다 칼날비에 씨 와, 어쩌, 어? 어? 야, 둘이 바꾼 거겠지. 아, 오 어? <웃음> 여진 바로스의 치석 불츠라고요? 듀오야 뭐야? <웃음> 아, 신기하, 신기하네. 어때, 불츠 날 끌어들일 생각 없니? 어때, 각이 참잘 보이지? 아, 평쾌... 아니 하다보면 그렇게 돼 하다보면 그렇게 돼요 노틸 숙면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야! 야! 야! 대포는 날 줘야지! 이 새끼야 아 노틸은 불추처럼 안 된다 또 이상하게 벽에다 쓰지 말고 아 뭐야 이게 저거 발라야 되는데 저거... 저거... 저거... 저거를 안 밟았어. 아, 젠장... 도게... 여기 걸릴 게 뭐야? 아, 미쳤나 봐. 와... 도와 중에! 와... 미쳤나 봐. 안 돼. 바로 스 때려야 돼. 아내 네. 눈. 눈, 눈. 눈! 눈! 눈! 안, 안 눈. 눈. 돼!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눈, 안, 눈. 안 눈. 되니, 어떻게 안 되니? 극혀. 나도 극혀, 다 극혀. 괜히 했잖아? 아 뭐야 벽 안타져 왜아 살짝 옆으로는 안타져요 원래? 아 진짜 아 원래 옆으로는 안타져? 여기 안걸려? 아 짜증나 <웃음> 아, 원래 저렇게도 안걸려요? 아씨 i l take